<웃음>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어, 한 주가 끝났고요. 한 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플루토스의 강사 엑시아입니다. 아침 9시 전에 항상 오전 브리핑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참여하시는 분들 통해서지 실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녹화 되는 대로 유튜브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웃음> 이것도 이거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집에 이제 환경 자체가 좀 인터넷이나, 그것내 노트북으로 하는데 노트북 사양이 그렇게 뭐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제 생각인데 아마 참여자들이 한 3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실시간, 참 30명 넘어서는 아마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거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만 딱 끊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유튜브로 보셔야 될 건데, 시간 그 딜레이가, 갭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유튜브로 보시는데 그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먼저,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차트고요 주봉입니다. 지난 주는 이제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이번 주는 이제 여기서 시작하겠죠. 지금 현재 가격은 1600 달러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음봉에 지지난 주죠. 그러니까 지난 지주 음봉 은봉. 이 음봉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장화님. 절반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고점부터로 여기 종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마 38점 얼마 정도 되겠지? 해보자 이렇게요. 38.2%도 못 닿고 여기 몸통 부분도 보면은 몸통 부분부터 이렇게 보면은 몸통도 절반을 못 넘었어요. 38.2% 정도 밖에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음봉에 절반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번 주 이번 주 이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좀 느낌상 절반 못 넘었으니까 이번 주 오르면 모르겠으나 못 오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중요한 중요한 아, 뭐라 그래야 되나? 중요한 캔들 을 계속 이 말씀드리는 건이 이, 캔들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요거요. 요거요. 요 캔들 왜왜 왜 요걸로 이렇게니? 했요 캔들 말씀드리고 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캔들 범위 범위를 좀 주목을 해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캔들 범위 중에서 이 하단 부분 이 캔들의 종가, 끝나는 가격. 그게 76일 1이었다고 라 하는데 요요 요 값은 요 가격은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어, 일본에서 나와요. 일본에서 지금 아직 잘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어, 봐 어디서 어디서 내가 작동해요 또어디다놨또 또 해놨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서 보면 30일짜리 보면 전일시가라고 해놨죠 전일시가 여기 보면 잘안보일것 같은데 이게 1,761이에요 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일시가라고 해놨는데 똑같은 거니까 이게 일봉이고요 시가가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전일이라고는 말했지만 아직 9시 안됐으니까 10분 남았으니까 이게 이거지 뭐이렇게데 지금 어제 일요일날 일요일날 시작이 1761 이었어요 자꾸 걸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여기다 이거 선딱 그려놓고 아이고 야 이렇게 선 이렇게 딱 그려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똑같은 가격에 해놓으면 이거 주봉 바꾸면 여기다 이거야 여기다 이거 야 못 넘어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주말 동안 여기 못 넘어갔다라는 소리예요. 못 넘어갔다 여기, 여기 중요해. 그래서 알았죠? 여기 넘어야 됩니다. 알았죠?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일봉 넘기 전까지는 상승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넘기 전까지 이 캔들은 그래서 계속 걸리는 가격은 여기 뭐 여기 여기, 여기 걸리는 거 여기 계속 걸리는 겁니다. 여기 일봉에서 이 보면은 이동평균선은 50일 이동평균선인데 50일 평균선이 넘었을 때 밑으로 깨졌을 때요 아씨 뭐야 그랬었거든 근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면 지지 받고 또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어이 요 부분 요 이탈했던 거는 CME 선물거래소에서는 이탈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주왔었다라는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4시간 차트에서, 4시간은 뭐 특별히 볼,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4시간 차트에서는 이 라인 딱 그려놓고, 이게 대략 11K 정도 됩니다. 11K 정도 돼요. 지금 가격은, 지금 가격은, 어, 1만600 정도 되고요. 이거 뭐예요? 이제 패턴은 이제 다 알죠? 이렇게 생긴 패턴은. 지금 중요한 게 오늘 좀볼 거는 저는 한 30분 봉 정도라고 봐요. 30분 정도 이제 좀 계속 체크할 건데 단기차 단기 짧은 시간틀에서 이제 계속 볼 건데 어차피 매일매일 볼 거니까 뭐 우리 뭐 4시간 캔들 해봤자 몇개안 되고 또그 다음날 또 보고 뭐 이렇게 될 거니까 30분으로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직전 고점 찍었던 거에서 여기 저점 찍은 데 봤을 때딱 절반 절반선을 못 넘었어요 절반이 여기죠 절반까지는 도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돌림 절반 여기 50%에요 녹색이 절반까지는 올랐었는데 넘지 못했다이는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모습은 맞죠 그리고 보면 이 파란색으로선 그려놓은 가격이 대략 한1360 정도 됩니다 1360 정도 정도 되는데 이 가격 여기 보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빵또또 지지 받고, 이 지지 받고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인데 지지 받고 50% 정도인 이 라인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한 번에 깨지고 한 번에 깨면 또 이런데 저점 한 번에 낮추고 그럼 요 여기 저점이 또 이렇게 저항, 이렇게 저항, 저항이었다가 여기 또한 번에 깨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 큰 변동성 자세하게 봐 우리가 뭐 단타치고 하는 사람들은 요런거 먹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 이거 먹고 싶은 거야 이긴 이 시간 동안에요 이거 먹, 먹은 먹 얼마나 어렵겠어 어렵지 않겠어요? <웃음> 어렵지? 요거, 요거 요거 먹고 싶은 거예요 요거 딱 요때 해가지고서 요렇게 안하면은 요시간만 투자하는게 아니면 이거못 먹는다는 소리에요 요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려고 너무 욕심부리시면 안됩니다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지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 건데 이런 거 먹으려고 너무 욕심부리면안 된다. 또 여기 이렇게 저항 그게 여기 저항 요 저항선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점 찍은 거 보면 61.8% 구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게 10K예요. 여기는 10.38. 10.38이라고 하는 게맞죠 <웃음> 아무튼 만3 8 0 정도 여기는 만불, 여기는 좀 그거보다 좀 만, 아마 만185 정도 될것 같은데. 중요가격선 그죠? 한그 정도 됩니다. 50%,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도 가격 체크 만, 얼마 만 정확하지? 이게 구간이니까 만 300, 358.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 됐어요. 만358 정도 이탈되면,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모멘텀은 굉장히 줄고 있어요. 모멘텀은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점은 살짝 높였, 지만 요렇게, 요런 채널을 만들었지만, 모멘텀은 줄고 있습니다. 전일의 시가, 그러니까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은봉으로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 어제 일요일날 캔들은 또한 주가 시작되는데 너무 좀 넘어가야지 이번엔 주봉의 시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끝나는 가격을 이번주 동안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위에서 누느냐 아래에서 누느냐 그런걸 잘 보십시오 아마 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제가 말제말다 이해되죠 <웃음> 이해되지 이게안 <웃음> 된다 그러면 이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머리 아파져 오늘 끝나는 가격이 이번 주에 시가가 될 거, 시가가 될 거잖아요. 이번 주 시작 가격이 되잖아요. 이번 주 시작 가격 밑에서 놀기 시작하면 그 말은 뭐냐면 음봉이다는 소리예요. 주봉이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어제 저 지난 주는 양봉이었는데 이 절반도 못 놓고 여기서 또 음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뭐냐면 내려간다는 소리라고. 주봉에서 그건 내려가는 거예요. 반등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는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양봉으로 또 나와야지, 이렇게. 이게 반, 이게 반등 준 거면 저점 주고 반등 준 거면 양봉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놀리더라도, 놀리더라도, 지난주 이런 시가, 시가 라인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지난주의 시가, 이번주의 시가. 이번 주의시가는 아마 여기 여기서 되겠지 이게 주봉이니까 이번 주식은 어디서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뭐 크게 안 움직이면 이쯤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시작하겠죠 두껍게 여기서 시작하는 음봉으로 시작하는 캔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시작돼서 얼마냐면 만 이거 만 구백 정도 돼요 만 구백 만 구백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서 30분봉에서 보면 이 50%잖아요 얼마 안돼 여기 여기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여기 빠지면은 358 빠지고 만 여기까지 빠지면 뭐다 주봉이 지난 주에 시가를 덮어버리는 더큰 하락 하락형 태의 하락 장악형 형태의, 형태의 주봉 음목으로 진행된다는 소리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거, 이거 끄 끄기 바쁘네 안 좋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은 만 185, 10,190 10, 정도 였어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안좋게 보자고 안좋아진다 라고 보자고 무턱대고서 막 사지는 마요 무턱대고 이제는 넘어가면 은 사요 그 헤드앤숄더 패턴 다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만큼 이제 머리에서부터 그 네크라인이 여기잖아요. 네크라인이 네크라인이 한 11K 정도 되는데 이 네크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대1 요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50이니까 요만큼 올라가겠지. 타깃여기에요타깃이 얼마? 아마 12,800 정도까지는 돌파하면 볼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전문 닦이지시는 거거든 잠깐만요. 이 어. 위에서 위에서 돌파 이후에 사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한 1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구제해가지고한 15%, 뭐한 20% 가져가고 욕심 부리다 보면 내려가게 되면 손실나니까. 그런 거 주의를 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음, 100일 이동 평균선도, 보면 이게 넘어,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깨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렇 100일 이동 평균선도 좀 이탈을 했다라는 부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리고 선물 차트에서도 봤을 때 이거 지금 주봉인데요. 현재는 선물 차트가 선물 차트는 양봉으로 지금 시작은 되고 있네. <웃음> 이번 주 지금 시작했어요. 선물은 벌써 이미 이미 요이 땅에서 시작하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작한 거죠. 이거 이렇게 인사이드 바라고 하죠. 지난 캔들의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인사이드 바인데 요요 캔들의 범위도 중요할 거고요. 지난 여기 지금 지난 갭을 한번은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아직 완벽하게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범위 내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캔들이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서 시작되는 캔들이다라고 하면 이요 인사이드 바이위 요 아래로 어느 쪽으로 가냐예요. 어느 쪽으로 이 녀석이? 그래서 위로 보면 선물 서물, 선물자께에서는 이것도 11k고 밑에는 음, 1400, 1500 정도 되네요. 1500 여기는 11K, 여기 시작 부분은 11K 정도 되고요. 여기 종가는 1500, 1450 정도. 그래서 위로 가는지 내로, 아래로 가는지 방향을 보고 밑으로 가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 다채유 가능성이 높고. 밑에 여기 어, 갭 상단, 상단 부이면은 8천, 9천 정도 됩니다. 9천 정도, 9천 이지 여기가 9,000, 9,000에서부터 밑에가 8,500? 8,440. 여기 부분을 이 녀석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채워지면 이, 이 밑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9,000에서부터 8,500 사이는 매수 관점으로 좀 많이 볼 겁니다.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내려오게 됐을 때, 그런 부분 좀잘 주목을 해보시고 또 그리고 요거 하나 진짜 좀 약간 좀 이게 한 주당 사실은 비트코인 하나 한 주당 비트코인 0.0이 된가? 아마 그럴건데 뭐야 인터넷 잠깐 끊겼었나? 됩니까? 되죠? 어. 이게 보면 차트가 얘는 비트코인에 약간 좀 선행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에 선행, 선행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녀석 자체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 비트코인 대신 주식처럼 만들어가지고서 이 줄을 사는 거예요. 이, 이 녀석이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 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내니까 주가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GBTC 그리스칼 그리스칼 비트코인 저스트 주식 주식 차트인데 보면은 이미 이탈 됐고요 더블탑 패턴이 연상되죠 더블탑 패턴 더블탑 패턴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약 37%까지도 깨지게 됐을 때 하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주식 차트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선행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기관이나 대형 자본, 자본력 있는 사람들이 이, 이 차트를 참고를 하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대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먼저, 이네들 앞서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까지도 더 하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30%면은 아마 한 5천까지 떨어지는 걸 거예요. 여기서 그라인 지금에서부터 30% 더 떨어지는 거면 아니네. <웃음> 아니네. 7,400이네. 7,400이구만. 아니구만.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다. 이 차트는 참고해 볼 법하죠. 얘, 얘 만약에, 어디갔냐얘 만약에 밑으로 깨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일 거니까 요, 게 먼저 깨지는지 한번, 먼저 한번 그것도 모니터링 해봅시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한, 이번 주도 잘 보내시고 오늘 한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플루토스 엑시아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